바인드를 뽑아내고 버려. 힘세. <웃음> 버려? 저거 안쓸 거야? 안 쓸까요, 그냥? 어, 됐어. 오, 오. 일단 일단 바인드 분해 완료. 그립 자, 그다음에는 그립을 공원 같은 데 가면 에어건이 있어 에어건을 대고 불면서 <웃음> <그냥> 잡아당기면 <웃음> 끝. 쉽게 그냥. 분해. 자. 자. 아, 아주 깔끔해. 끝났어요. 끝! 분해는 이렇게 깔끔하게 끝. 새 그립, 새 그립. 새그서가서바랍주를바인드 어. 일단 아, 분해. 아, 어. 이어갈롤나 이거. 아, 이거. 아, 해야 되는데. 자, 이제. 대고. 오, 씨. 잠깐만. 잠깐안 들어가요. 아니, 잠깐 반대로? 만 잠깐만. 잠깐만. 잠깐만. <웃음> <형, 안> 요깐만 <들어가요. 웃음> 사이에 사이 딱 만다 근데 그림이 너무 그들김돼 앞쪽에 바람 불어서 땡김되니까 일단 끝까지만 들어가면 이거 이거 이걸로 때리면 되잖아 암튼 이렇게 때려가지고 넣으면 끝 완성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그립 주위에 에어건 있는 데가 있으면 이렇게 쉽게 그립을 교환할 수 있어요 없으면 집에서 알콜로